한복을 입고 명품백을 든 여인, 이렇게 다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참신한 발상을 표현하는 한국 화가 김현정 씨가 이번에는 스노우보드를 타는 한복 여인을 선보입니다. 김정재 기자가 그 전시회장에 다녀왔습니다. 한 손에는 스노우보드를 들고 어깨에는 저고리를 벗어 걸친 여인. 내가 제일 잘나간다는 눈빛으로 관객을 응시합니다. 21세기에 한복 입은 여인을 그리는 한국화가 김현정. 작품 속 여인은 바로 그 자신입니다. 저는 고백적인 자화상을 그리는 작가입니다. 그래서 제가 한복을 입고선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오는 좀 피식 웃음이 나오는 그런 순간을 부착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.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내숭 시리즈를 통해 관객과 소통합니다. 전시장에 팬들이 찾아오면 직접 작품에 대해 설명하며 눈을 맞춥니다. 여성분들 팬층이 많으세요.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. 이제, 어, 나도 저런 모습이 있는데, 저는 이제 대중과 미술이 호흡하는 사회를 꿈꿉니다. 이번 내순 겨울 이야기에서는 얇은 한복을 입고 겨울을 마주하는 여인을 그렸습니다. 3D 프린터를 이용해 그림과 똑같은 피규어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. 어 보면 정말 고리타분하다고 라 느낄 수 있는 한국화와 최신 기술의 만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입력값을 넣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따로 가서 배울 정도로 벌써 완판 기록을 배운 신작가 다음에는 또 어떤 새로움으로 관객을 놀라게 할지 기대됩니다. TV조선 김정재입니다.